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버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슈렉 인더 백룸 여러분 백룸은 다 아시죠? 요새 아주 유행인데 슈렉이 나오나봐요 이 게임은 저도 본 적은 없고 지금 이 순간이 처음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게임 한번 즐겨볼게요 개인은 반드시 하짐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래요 오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아이고 문 닫혔구나 가볼게요 자 들어오자마자 백룸의 느낌이 확 납니다 그쵸? 자 일단 여기 캐비넷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베럴 자리가 자리가 전력이 끊겼대요 어괴무소리 들려요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아아아! 야야야! 아! 날려 날려 날려 날려 날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디갔지 이노? 일단은 제 생각인데 백룸처럼 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기부터 찾아볼게요 여러분. 어? 팔 하나 팔 일리 코드 같은데요? 이거는 괴물을 잡을 때 쓰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괴물 유인해서 저걸로 딱 잡는다. 아, 아, 실행이실행이실행이나 쉬랭, 와, 실행이다, 실행. 제니가, 제가제 와, 실 와, 이거 뭐야? 까지까지 다음까지, 뭐야? 철철 여러분, 여러분, 살려. 와, 떨려, 떨려, 떨려, 떨려, 려 떨려. 떨려, 떨 와, 와, 와. 빠져놨어, 빠져놨어, 와안 맞을, 안 맞을, 저리잖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안안철하하하하 <웃음> <웃음> 하... <웃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아이템들 다 모아서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바다에 물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달아요. 어? 저거는 뭐죠? 이 뭐죠, 여러분? 손 같은데? 아시라시라행이다행이다아 <웃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자꾸 왜 열었을까? 아 <웃음> 완전 트롤짓했네요 저거 다른 친구들이 봤었으면 나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에너지가 왜안 닿아! 아아 죽였어요 죽였어요 아, 진짜, 그렇지! 어, 너이 녀석, 슈렉! 아, 이것들. 안 무서워, 이것들.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슈렉! 너만 죽이겠다! 아, 아 슈렉이 저기 팔 벌리고 다가오면 진짜 무서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얘 아! 야 얘, 야, 야, 야, 저하하 야! 그치, 좀 야! 저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음... 최대한... 아! 그만 좀하 지겨워서 그만하라고 최대 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만들어 드릴게요. 아! 왔습니다. 스크린 메달 두개를세개를아 보고 h 는 r 보고 a 는 i 치사 보 What 아 s it? What i 어 it? w h a 치사 s it? w h 하 t is it? What is it? w h a 맞 여러분? 아니 캐비넷이 왜안 보이는 거야? 아이템 좀 달라고 아 이렇게 겁나 돌아다닌다 아이템 왜 없는 거니? 아아우 짜증나 아나 아, 어떡하라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아나 진짜 나, 나어떻게 나 나가라고 저양안 가? 우리가아 난리 났는데 난리, 난리 났어 아이씨 우리 떡얘를 하지 진짜 아이 진짜 야 이걸 하리냐오 뭐야 비상구 여러분 비상구 비상구 비밀번호 뭐야 하우 아, 좋아 아파리파리 맞아요 여러분 파리파릴리 오케이 파리파릴리 아까 그쪽으로 가보자 언제 어, 슬슬 뭐 여러분 뭔가 좀 찾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웃음> <웃음> 든든 튼튼하자 저기 같은데 여기 아니고 우와! 여러분 찾았습니다! 비번호 8 1 8 1 2 열었다! 여러분! 여기 어디죠? 천국인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왠지 백룸 느낌이 드는데요? 어 저기 키다 키! 키! 키! 그렇지! 그러니까 이 키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나봐요 그쵸? 그렇죠? 여기인가? 어 들어왔어요? 어어 어, 과연 과연? Holy shit! 새로 운 빽놈이 왔어. 요 화장실 빽놈이에요. 안녕. 어 이거 또 새로운 길이 들어왔어요. 저기 저기 저기 나가는 분이야 나가는 분! 나가는 분 계단 있어요. 여러분. 아디어 찾을 것 같아요. 자자자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뭐죠? 우주 정거장인가요? 아니요. 뭐 호텔한 얘기야 대체 나한테. 뭐죠에? 뭐야? 아! 뭐야? 아, 그 씨발, 아, 씨발. 와! 와! 와! 와! 와! 와! 뭐죠? 여러분, 다시 돌아온 건가요? 좋아. 이렇게 된 거. 제 열심히, 저기, 아이템 구해서, 무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웃음> 아이템을 다, 어, 거북가루!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됐습니다! 제작. 백글백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아! 글 배글 배글 어글 배글 배 오늘 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는 배글 배글 배는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배글 시간 되세요.